왜 지금 전화왔대요? 아니 그러면 저도 <웃음> <것도> 잘 하던가? <웃음> 전화 왔어요? 아니 나가 <웃음> <내가> 분리호자인데? <웃음> <웃음> 형! 응? 뭘 그렇게 시심히 해요? 그레이 형한테 DM 보여어 <웃음> 진짜? 응형 <웃음> <웃음> 우리 뭐 먹어? 어? 먹고 싶은 거 있어요? 안 먹어 오케이 그럼 빠지고 형옷어 아 아. 네, 아, 아 왜? 찮아말할아아귀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아괜아 형, 촬영 장난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아 씨발. 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괜다아아 다시 이 투샷이나 음, 어떤 딱이 아, 투샷이 어서 그래 이렇게 말안 들어서 먹 투샷 오, <웃음> 영상에서 <웃음> 영상에서 <웃음> 뭔가 왼쪽이 칙하잖아요두눈 찍으면? 야까만색이라서 <웃음> 아니 아니 야얼굴고 <웃음> <놔부려고>. 자세기게 <야. 웃음> 자꾸 얼굴로 뒤스해요는준 아저씨 같으면 해. 야 지도하면서 이게 뭐 그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이상조 뭐야 <이거> 뭐야 이상조? <웃음> 유상조 맞죠 유상조 탈모 아저씨가 <웃음> 야 <웃음> 누가 탈모까너 탈모잖아 아 일단 맞아 시라어어어어 나 정수리템. <웃음> 아너 정살이야? 아니 그 정도면 에이. 뭐고. 아 저기야 저기 저기. 뭘, 이제 프로페셔아뭐프로페셔야 뭐라고 나랑 할 차이야. 그래 그거 ㅈㄹ 안해놓으나 ㅈㄹ 아빠라면서 ㅈㄹ네. ㅈㄴ 엄마야. 니 얼굴이 존나 노안이니까 ㅈ 엄마야 엄마 엄마 응애 응애 응애 응애 응애 엄마 밥주세요 <바티세>, 맘마 맘마. <웃음> 진짜 못 해놓겠어요. 진짜? 나와봐. 나? <웃음> 뭐너 받아가. 나. 너 받아. 그럼 어떻게 먹겠지? 나잘 잘해 먹겠어. 요 잘해 먹겠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잘자다졌다 <웃음> <웃음> 이윤주졌다. 아 싸이겼다. 음. 오케이 그럼 유인주가 졌으니까 밥 사는 거지 이제? <웃음> 네. <웃음> 저, 저 굶을 거예요. 뭐, 너, 누나는 굶는데 이따 밥은 사자. 어 밥은 사자. 막내는 빠져. 도시형 도시형 시상 시상 오랜만이다. 아니, 아니, 차 바꿀 생각 있어요? 난차 팔고 싶었네? 아, 진짜 그 미드색 차? 응, 진렸죠 응. 가는 차를, 차를 살려고요 나는 그냥, 그냥, 모닝 이런 거. 아니요, 근데 그, 파악. 그 차를 판다 했잖아요. 그 색깔 차를 누가 사요? <웃음> <웃음> 아, 사죠. 사죠 사죠. 아, 그거 사요? 어, 나같이 관심 없는 응. 병신 사죠. <웃음> 에또저럴으면 사요. 그 색깔 <웃음> 좀 매력 있긴 <웃음> 해요. 근데 진짜, 진짜 <웃음> 개, 개 튀더라? 개 튀어요? 그래. 아, 진짜 귀엽더라 진짜 튀어. 아, 그럼 영동이는저차 팔면 사요? 안사죠 전 저도 안 가져요. 오, 왜 왜? 왜 그럼 저봐게 그러면 받할 때. 나는 민호는 받고는 산지 얼마 안 됐지. 어, 근데 없애 버리려고요. 어, 왜? 나는 차가 세컨이야. 오? 어? 아, 바이크가. 어, 나 오토바이가 있어. 맞네 맞네. 좀차저 줘요 그냥. 쳐줘요, 그냥. 그러게? 나저 줘요, 저 없으니까. 면제 아, 있어요? 어, 있어요. 아, 있어요. 있어요. 어, 진짜? 면제 어. 어. 개좌래요 지랄하지 마, 병신아나아주3 년이잖아, <웃음> 나는지3 년. 아, 얼마 전에 여행 갔을때 내가 운전했어 인천 나 근데... 인천 인천 드라이브 내가 했어 인천이야? 응. 아 인천 왜 연락 안지아 인천이 아니라 그 서산 아 서산 음... 인천이랑 서산을 어떻게 헷갈리지? 근데... 그러니까 근데 아니... 유진이가 이런 거좀 지켜줘야 돼 너무 멍청해 가지고 아... 나가면 나가면 안돼이거나안돼 근데 네가 편집할 때 내보낼 거잖아 맞아 다이까지 <웃음> 아, 내보내려고 한 건데 <웃음> 너뭘 먹고 싶은 거 구로 구루, 구로역에 있는 닭갈비집이야. 기호일번 닭갈비. 저는 아, 이제 저희 구로 디지털랜드 전 사옥에 있던 삼겹살집. 아, 오케이, 아, 나 너무 기가 너무 야 너무 야 너무 야 너무 야 너무 야. 나 너무 기가 너무 기. 저거 너무 기분 나쁜데. 어, <웃음> 기분 <저> 닭갈비야. 요 <웃음> 닭갈비. 닭갈비야. 아니 거기 김치가 진짜, 김치. 진짜, 김치. 진짜 맛있어. 맞아. 아, 아 아니, 미도가 좋아하거든. 미도기호2번 원당감자탕. 네 원당감자탕 삼겹살. 형님은. 나 우리 엄마가 해준 소고기. 있고 소고기야 저기야. 하면 하면. 형식 갑시다 저희. 어? 하자. 네? 엄마 집에 안 계셔가지고 우리 엄마, 어머니 집 어때요? 일하러 가셔가지고 됐다. 일하러 아가 기업 중에서 엄마 가자 가자 잘. 자 기호 3번 집에 재료가 없어 미역. 준호 형 어머니의 소고기국 아니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하는 게 아니야? 아니 뭐 맞아요 우리 다 함께 먹고 싶은 뭐. 메뉴 말하는 거야? 다 같이 네. 먹을 거예요 근데 오, 아니, 뭐, 뭐, 끝나고. 걱정. 응. 아나 나는 나 우리 처음 여기 리플 왔을 때 오오오. 오자마자 식사를 했었어요. 김치집. 어. 기호 3번 한옥집 김치찜나 원당 간식 당연히 진짜 1픽이에요 진심. 아 원당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해. 왜요? 아, 왜요? 왜요? 왜 일픽 있잖아요. 아니 다른 거. 왜요? 왜요? 국이야. 아 오씨. 왜요? 쓰레기국이야. 와 쓰레기국. 맛있겠다. 쓰레기국. 오 쓰레기국. 역시. 아니 뭐 무조건 닭갈비 말해야 돼? 그게 <웃음> 아니라 옛날 시래기국을 안 먹으니까. 아, 시래기로 아이먹 아, 뭐, 그래? 뭐. 아니 뭐뭘 남쌈이라든가. 오! 오! 뭔가. 도강 너무 조고 아우 씨. 진짜인데? 저는 안 맞았죠? <웃음> 저는 정확합니다. 저는 7,000원 이하의 한식집 기사 식당이에요. 오! 아쉽긴 한데. 거기 이제 소주. 어, 그 겁니다 뭐, 그거. 이 메뉴가 안 나오나? 아 태형 뭐, 뭐 먹고 싶어전 부대찌개 먹고 싶습니다 아낭만 아아아 부대찌개? 거의 맛있어요 거의 맛집이에요 자 이건 부대찌개까지 나왔어 이제 메뉴 어떻게 부르지? 몰라 씨 봐라 <웃음> 아니 씨 아, 아니. 아니. <웃음> 그거 하자 지인한테 전화 3초 하고 끊은 다음에 누가 먼저 오는지 다시 네. 콜백 오케이. 그럼 빨리 오는 사람, 사람 메뉴를 먹는 거죠? 그렇죠 에이, 한 번에 끝나면 <웃음> 재미없으니까 2라운드에 음. 걸십시다 일단 1, 2, 3등 끊을게요 자 일단 제가 아, 누구한테 걸 건지 한 명씩 자임유진 자, 누구한테 걸 거예요? 저요? 민재 가 민재 민재 오케이 나저김민재요 선생님 누구? 엄마 엄마? 저는 민설하고 군대 휴가 나온 친구예요. 제가 친구가 지금 다 군대에 있어서 제 아, <웃음> 이름이 쁘고 달려. 야좀 설렜어요? 저는 다 저한테 좋겠습니다. 저, 저, 저, 저, 저 같이, 히읗 같이 하는 김의현. 아, 오케이, 의현 씨. 의현이. 네. 저는 오년 지기 친구. 저 엄마요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이거 이렇게 띄어놓으세요자 네, 이렇게 띄어놓을게요딱 3초 셉니다. 네. 1, 2, 2 3, 끝! 아, 제발, 제발. 자, 자, 자, 한번 보여주세요. 자, 자, 자, 자, 자 홀드 홀드, 홀드. 폴 탁... 야! 오! <웃음> 오! 진짜, 진짜 빨리 온다. 진짜 빨리 온다. 사랑해. 어, 끊어. <웃음> 아 김윤재 나 칠칠이 맞아서 나 분명 잘못 전하 걸로 알고 안할 텐데? 아, 아 제발 제발 의원아. 엄마 나한테 관심이 없나봐. 아 근데 휴가 나면 핸드폰 계속 보고 있을 텐데? 아나 너무 그러니까. 행복해. 어떡해. 그러니까. 행복하겠다. 아, 진행복하겠다. 아, 엄마 아빠랑 같이 있나? 같이 있을 줄 알고. 와, 아, 윤재야. 그럼 일단 1등 끊긴 거잖아요. 네. 1등 김유소. 네. 다른 아, 게아무안 오는데요, 아무도. 아, 근데 아무도 안 오는데. 근데. 왜 이거 진짜? <웃음> 진정한 승자는 나였다. 그러니까. 자 진행복 먹을 거야 그러면? 그래도요 뭐. 난 좋아. 근데 불량이 안나오잖아아 근데. 이먹었죠 아, 근데... 아, 시리님. 불량이 안 나오. 근데 진행복 먹으면 아니, 그게 아니, 불량이야? 네맞아가 시리콩 먹는 게 제일 재밌지. 맞아 맞아 반박하가 반박하다. 초자다. 초자다. 2등 아니, 3등 하나 들고 싶다 지금. 어 제발 왜 이렇게 아니, 안 와. 아니 김윤재모함아 모험 미 진짜? 엄마 정신 나데요 사랑해 여보세요 아니 아 내가 전화를 잠깐만 두어머니어머니두 <웃음> 어머니들 <웃음> 너 아, 바쁘신 거 아니에요? 어머니 만나서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만나 나 만나 만 나잠 시간, 시간. 시간, 축하드린다고 전해줘. 나니요 <웃음> 시간이라고요, 낮잠 시간. <웃음> 야, 영동님 그 음식이 뭐였죠? 7천원 이하의 한식, 기내식당. 다 좋아, 다 좋아. 그럼 이제 저희한테 두 번째 세컨드 찬스. 아니, 3등까지 뽑히고. 오케이. 3등. 막, 내가 나등까지뽑히 근데, 근데, 근데 안 오면 어떡해? 안뽑히전화안오는나오늘데오 안에 올까요? 그니까나 오늘 안안올것 같아. 그냥 아예 모르는 폰으로 걸까 그랬다. 하하하 무슨 그러니까 어. 무슨 일이세요? 어. 저희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럴 거예요. 이미 끝난 거아니 아예 김윤재 씨. 아 김윤재 아, 씨. 네. 제... 김 씨들이 문제네. 그러니까 김 씨들이 문제. 우리 엄마 동시 <웃음> <웃음> 우리 아빠요? 어? 어, 그그 우리 아빠요? 우리 아버지요어그러 어머니 성함이 <웃음> 어떻게 해? 박 박개비? <웃음> 박개자 빗자. 개끼 엄마. 그러면 어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갈까요? 네명네명 패자 부활전. 어 좋아 요 좋아 요 좋아. 요아 심플하게 딱네명 동시에. 한 명한테 걸고 누구한테 전화 온다로 심플. 어 거? 재밌다. 심플하게. 내면 동시에? 없지. 주연이한테 할까 연주한테 할까? 연주한테 딱. 아니 근데 동전을 동전을 나눠줘. 어떻게 하지? 카톡? 카톡을 동시에 보낼까? 카톡 동시에 보내고 가장 먼저 일 사라지는 사람? 어 좋다 좋다. 네 연주한테 보낼게요. 자 각자 연주 뭐라고 자랑돼 있나요? 사랑둥이 연주. 저 연주요. 연주공 연주공주. 자 연주공주 여기 연주가. 야야야 잠깐만 지금 통일해요. 카톡 통일해요. 마음은 받으세요, 뭐냐고. 아래 씨. 신경... <웃음> 아, 세훈이 형! 세훈이 하지 말라고! 에이, 아, 왜! TE 왜? 아, 동의를 키면 안 되지. 어. 연주야. 연주야. 하나, 둘, 셋. 와이 사람이인지 빨리 확인해. 근데 또한두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 거면은. 봐봐봐 봐. 아 지금 놀러 간거 같다. 지금까지 앞에 전화했던 네 명은 아무에게도 전화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. 지금 신날 때가 아니거든요, 지금. 지금 신날 때가 아니에요. 어, 이제에 전화 왔어. 오, 오, 인정. 아, 내 이제 전화해? 왜 이제 전화하냐고? 뭐가 또 화났어 정신나가게 줘야 <웃음>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됐어 끊어 어, <웃음> 나 야, 핀토 상했어 네 기야, 뭐? 일단 끊어 왜 뭔데? 내기야 네네네네 내기야 네네 어아그 의지같은거야 아야 친구가 <웃음> 있어갖고 아, <웃음>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야미안다음에 내가 버튼 버튼 받을게 오케이 오케이 버튼 버튼 받아 야, 우리 또 오랜만에 출연인데 음. 자 그러면은 1, 2, 3등이 정해졌죠 네, 정해졌습니다 네, 아 메뉴가 뭐였죠? 저 닭갈비 아 오케이 <웃음> 되게 좋아하네? 라이벌 붙어져 지금. 자 그러면 뭐, 뭐 하죠? 이 1등, 2등, 3등은? 와, 아 근데 와. 내가 1등이니까 메뉴 바꿀 수 있는 권한 주면 안 돼요? 아 어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어, 오케이. 오케이. 나나그군운 김치를 먹고 싶기 때문에. 원당 감자탕. 원당 감자탕으로. 오 예. b a l a n 오케이. 어왜 전화 왔다? 아 이제 전화 왔네. 그래 한번 뭐래. 안 아니 그 우리가 내기라고 있었거든. 누가 누구한테 전화가 빨리 오나 다시. 음. 내가 졌어 너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너 때문에 졌다고. 아나 때문에 졌어? 응. 너 벌칙이 뭔데? 벌칙은? 그러면 이세 명이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했었잖아요. 이세명 어머니 대전 할까요? 오케이 오케이 어머니 대전. 자 하나 둘 셋. 1 2 3. 자헤드 한테 모고자 하나 둘 셋. 대박인데? 여보세요. 아예 그 지금 촬영중인데 전화 끊고 가장 먼저 누구한테 전화 오나 아, 엄마 했거든요 엄마가 1등임 엄마! 1등 에이, 엄마. 고마워요, 오 그래? 어, 훈훈하다 아나 어, 연전에 카투왔어 언니 사랑해 게임 꼭이겨라 잠깐만 여보세요? 왜 지금 전화하세요? <웃음> 예? 왜 지금 전화하세요? <웃음> 무슨 말이야? 엄마 사랑해 아 고마워 너, 나도 어 <웃음> 우리 안치네? <웃음> 우리 안 치네? 아니 아니 나도 당연히 사랑하지. 어 알았어요. 야 그나마 유진이 엄청 성레는데 주도영 어디서 나왔었네? 케이스 다 왔어. 아또 연주가 카톡 보내줬어요. 야뭐 네, 하고 있나봐요 나 사진이 왔어. 자? 사진 작업하고 있다고. 아 작업하고 음... 있어. 아... 나머지는 다 똑같은 공고. 음흠. 난 사랑한다. 말. 아하 역시 공항 달링. 이러면저 우리 진짜 7촌은 야식집다 같이 가나요? 어! 가요! 좋아요! 7촌은 야식집이 없어요 많이! 여기, 여기 지하층이 있어요. 나 진짜요? 진짜? 진짜? <웃음> 네. 가자 가자! 그 구내식당 있어요. 어 좋아 좋아! 2촌은 안할 거예요. 구내식당이요? 아니 그러면 어머니하고 친하게 친해던가? <웃음> 저희 어머니하 뭐라 하시는 아니.. 아닌데?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저도잘 하던가? <웃음> 전화 왔어요? 아니.. <웃음> 내가 <웃음> 분리효자인데? 심지어 아직까지 안 왔어. 엄마한테. 야, 이아직안 왔어. 야, 이 아직도 안 왔어. 야, 이거 뭐, 그냥 왜 남는 거야? 거야? 가자, 먹자. 아, 먹으러 가자. 아, 가 아, 가자. 아, 가서, 가서. 이동하자. 아, 나 가서. 아. 아.